짜잔! 밀누들의아 풀무원의 밀누들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떡볶이고요. 어, 이렇게 좀 길쭉길쭉한 면이 담겨있는 그런 떡볶이입니다. 대파와 양배추 고명, 떡볶이 소스. 아낌없이 다 짜세요. 더 들어가는 거많으니까아네 아낌없이 짤 때는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딱 눌러주면서 하면 눌러주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좀더 남아있는 소스 하나하나까지 긁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꿀팁이죠? <웃음> 괜찮죠? 이런 거 여기에 어묵 아중국당면 지금 바로 넣을까요? 아우 어, 맛있다 맛있어요? 어 <웃음> 맛있는데요? 먹어볼래요? 오. 그치? 괜찮다 동물 그림은 여은이 책 케이스인가요? 아 요거 요거는 해말근 에서 있는 바다 몸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이유식 같은 거할때 먹어도 해도 좋고 뭐 그냥 일반적인 식사 같은 거 만들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박스가 되게 귀여워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여운이도 이거 박스 귀엽다고 아까 계속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따가 음. 볶음밥 할때요거의 음. 역할은 이따가 떡볶이를 먹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있는 새우밥, 아, 네. 응, 밥새우. 그리고 파래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같이 밥을 볶아 먹으려고요. 진짜 맛있겠죠? <웃음> 이해 좀,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응. 너 엄마랑 그만. 쨈빵 해줄까? 쨈빵? 그니까. 책 읽으면서 쨈빵 먹을까? 응. 그럴까? 응, 아빠가 해줄까? 응. 아빠가 잼빵 만들고 엄마는 아빠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책을 그려갈까? 아빠가 만들어주신 거? 아빠가 만들어줄까요 응. 짠! 홈플러스에서 산 우유 식빵입니다 몽블랑즈 근데 여기 빵은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웬만한 그 베이커리 빵보다 괜찮은 거 같아요 그죠식빵 맛있어 어 식빵이 진짜 맛있어 요원아빠가빵 만들어줄게요 어디 있지? 잼? 잼 여기있지롱 여기 콜 골라서 어떤 색깔 먹고싶어? 응 음. 저는... 토마토. 토마토 잼? 그럼 토마토 잼으로 해줄게 너번는 두개 다 해서 하나씩 먹어볼까? 네 토마토도 음. 있고 이건 어. 배 잼이래, 팸. 배잼 먹을거야 배잼 먹을거야? 응 어. 요거는 홀릭 잼에서 나온 잼인데요 토마토랑 레몬이랑 설탕 외에는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어서 또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배맛 배. 음. 배 배맛 배맛 배맛 응. 배맛 해줄게요 음, 음. 음. 네 음. 조금씩 해줄게요 아빠도 한번 맛을 봐야되겠어요 배맛 여기다 놔주세요 네. 깻잎은 이렇게 여우는 음. 이거 섞지자를거야요아안 섞어 하나씩만 먹을거야요 음. 그래 어까요네 거들어 주세요 한쯤 듬뿍? 아니면 조금 많이? 듬뿍 듬뿍 어다 됐어요? 불더줄를까요 응. 아니요 한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만! 아 그만? 요만큼만 있으면 돼? 아니 더 줄까? 너무 많아요 여보 아잼 많아요? 응 <웃음> 미안 아빠가 너무 <웃음> 너무 달어 한번 먹어볼까? 조금 먹어볼래요? 이거 이뗀건 다시 넣으면 안 돼요 아 맞네 음. 어때요? 어때요? 달아요? <웃음> 아빠도 한번 먹어봐 아빠도 한번 먹어볼까요? 응 음, 하나 더 있어 나이크 달아요? 음. 응 음, 달다 아, 배 약간 아, 그 느낌이 있어요? 이거 아, 접어줄게요 거야, 이렇게 짠자 음. 먹어보세요 오늘 아빠 옆에서 아 찡짱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웃음> 홍사운드 이즈 먼드 어때요? 맛있어요? 음. 엄마도 먹어볼래 많이 먹지 마 여기 이만큼 <웃음> 한입만 먹게 많이 먹지 말래 먹었다 음? 아빠 보여줘봐봐 이거 불이 조금 더 세게 해요 아 그럴까요? 음. 너무 약해요? 응, 음, 물 조금 더 붓고 음. 당장 확수한 건넣온가요 간은 어때요? 어? 하나 먹어볼까, 어묵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너무 이렇게 하얘 보여서 응 음. 아니 짭짤한데요? 아, 그래요? 음, 간은 딱 맞아요 아, 물을 조금 더 줄까요? 어안 부어도 될것 같아요 그 어. 원래 이렇게 먹는거죠? 누들 떡볶이는? 그런가보요 그래서 누들인가? 이게 속살이 하얗게 음 보여서 그건 누드고 <웃음> 누드 아니에요 누드 속살이 보이는 거. <웃음> 아 누드랑 누들이랑 다른거예요누드아 맞네 아 누들면 <웃음> 잠깐 죄송합니다 <웃음> 아 맞네. <웃음> 어 영이 엄청 잘 먹어. 어 나도 나나 토마토잼 먹어. 아 싶어. 그래요? 나 하나만 해줄게. 난그 너무 궁금해서 토마토잼이 도대체 어떤 맛일까. 난 배잼도 처음 봤는데 토마토잼도 처음 봤어. 배잼은 네, 연이딱 좋아하는 맛이다. <웃음> 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여기도 보여드릴까 그러면? 음. 맛있는 냄새. 약간 쫄아야되네, 아까 국물이 많았네 아, 그래요? 응 아빠, 이거 넘어졌다 아, 넘어졌어? 이제, 이제 쫄아도 돼요 쫄아도 아, 요거는 뭐냐면 그 해맑은에서 나온 바다 모음이라는 해산물 어, 해산물 제품인데 황태숙살, 뭐 새우밥, 파래, 뭐, 찐톳 요런 것들을 이렇게 먹기 좋게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그런 음. 제품입니다. 새맑은 버역을다보내주셔어 아. 나 볶음밥 할때 넣어 먹으려고요. 어, 이거 잼은 홀릭잼이라고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도 토마토잼 진짜 궁금하다. 어, 진짜 토마토 덩어리가 막 들어있구나. 음, 나 거기 막 토마토 씨앗 막 있잖아요. 음, 음. 근데 난 이거 네. 딱. 캡배 박스 딱 뜯었는데 응. 안에 막 로즈마리 향확 나면서 봤는데 응. 어, 기분이 좋았어 어떻게 박스에서 로즈마리 향이 나 로즈마리 나요? 가지가 이만한 게 들어있어요 아 박스? 응 아빠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응. 괜찮아 토마토랑 어. 괜찮을까요? 아 그러면 방법이 있지 방법이 괜찮아? 있지 어? 빵을 하나 더 덮으면 되지 응. 응. 어때? 엄마. 아빠 멋있지? 응. 맛있어요? 응. 응. 엄마, 엄마, 엄마. 잘 봐봐. 이게 많으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나. 이렇게 많잖아. 그러면은, 빵을 하나, 이렇게 더, 이렇게 덮는 거야. 짜잔! 이러면, 안 되겠지? 응. 신기하지? 여운이한입 먹어볼래? 응, 아니. 응, 그 엄마 드릴게. 어, 여운이 엄마 드릴 거야. 아, 그래? 아빠가 반 잘라서 줄게요. 너무 이거? 어, 떡볶이 먹어야 돼. 어. 떨고 있어. 이제 빠도 될것 같아. 응. 엄마. 어, 맛있다. 우와. 어, 어, 이거 되게, 되게 괜찮은데? 약간 처음에. 어, 마 빠지다, 빠지다. 어, 음, 음, 케찹인가? 음. 싶을 정도 약간 상큼한데 달달한 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되게 향긋한 느낌? 아, 되게 막 엄청. 맛있다. 어, 되게. 어. 고급진, <웃음> 고급진 상큼함. 고급진 상큼함. 입안에 막 침이 막 엄청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미가 딱 느껴지니까 어 되게 음. 상상, 상상했던 맛이랑 어, 그러니까, 상상 안했던 맛이랑 음. 어 토마토잼 맛있다 이게 배잼은 그냥 그... 그냥 배잼 맛이거든요 진짜? 배 맛인데 토마토는 좀 스페셜한 게 있는 것 같아 특별 음. 어떤 주걱이야? 아까 이거 줬던... 자 이제 드세요? 네어 맛있다 엄마 아빠 여쭈어 드세요 그래? 언니 이거 좀한입 먹어볼래? 응아 음. 네. 그래? 네. 어, 맛있다 어 이건 PPL 맞습니다 근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 아 진짜 맛있다 응 음. 추천 아 깻잎을 안 넣었잖아 뒤늦게 넣은 깻잎 음. 그럼 이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프닝 해달라고요? 중국 당면 먹어볼까 즉석 떡볶이에 같이 넣어 먹었지 깻잎을 넣으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 깜빡하고 나중에 집어넣었네 홍사운드 홍! 어 괜찮았다 깻잎이랑 같이 먹어볼까? 음. 맛있는데요? 어 이거 괜찮다 국물떡볶이랑 이것저것 좀 추가로 넣어도 간이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아내랑 여은이는 아까 식사 따로 했습니다. 그 어제 입덕하우스에서 했던 매생이랑 게살스프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중국 당면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샀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자, 짜잔! 중국 당면입니다.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런. 시바요 얼른 얼른 가. 어, 얼른 가. 저기, 여기 여기. 어, 빵 잠깐 여기 여기. 빵빵 아빠한테 음. 짠. 요 제품 두 가지는 든든 상회를 검색하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든든 상회를 검색하시면 딱 들어가자마자 요게 메인에 딱 있을 거예요 토마토 잼 많이 많이 주문해주세요 면 가로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하나 꺼내서 보여 드릴 거야 그러고 보니까 중국탕면 먹는 장면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면을 따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 면 하나 길이가 이래요 그래서 제한 뼘이 22cm 거든요 그러니까 22... 대충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면 하나가 신기하게 생겼죠? 엄청 딱딱해요 플라스틱 같은 느낌 아빠 씨다 했어요 아씨다 했어요? 잘했어요 아, 빵 줄게요 아니요 돈. 아 그래 손 씻고 오면 빵 줄게요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어 당면 넣으면 얘가 양념 다 흡수합니다 아 맞다 자기도 줄게 잘했어. 잘했어요? 응. 응. 손 닦고 나오세요 왜깻잎 이렇게 했어? 깻잎 넣는 걸 깜빡해가지고 맛있다 근데 음. 그 지난번에 이 즉석 떡볶이를 사다가 몇번 먹은 적이 있는데 시중에 파는 것들 중에 되게 좀 달달한 게 많더라고요 좀 많이 단게 많은데 얘는 좀 적당한 것 같아 음. 적당히 매콤하고 약간 신라면 정도 맵기 응 음, 이거 진짜 학교 앞 떡볶이 맛 어, 학교 앞 떡볶이 맛이에요 <웃음> 드세요. 아, 빵 드세요 아빵 드릴게요 네. 빵 줄게요 드릴게요 응. 맛있게 먹어요 아 떡볶이 맛있다 <웃음> 맛있죠? <응. 웃음> 아 이거 당면 한 시간 불리면 돼요 한 시간 미지근한 물에서 한 시간 정도 불린 다음에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아 탱글탱글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찬물에 10시간 막 이렇게 오래 불린 다음에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음, 음. 아직 4 살이야. 이살 되지,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되지. 음, 0밤더 자야 된대 열 밤. <웃음> 아 감기 걸렸어요 새벽노을빛님. 아이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어제 감기가 살짝 오는 것 같다가 다시 지나간 것 같아. 어제 머리가 살짝 지끈지끈했거든요. 음. 41도까지 열이 올라왔었어요아 진짜 힘들었겠다 아. 감기 걸려서 머리만 살짝 지끈지끈 아픈 채로 오래 가도 진짜 힘든데 41도는 상당히 안되는데요? 음, 요즘 독감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올해는 독감주사를 안맞았는데 내년에는 독감주사를 꼭 같이 맞으려고요 여운이 어차피 맞아야 되니까 따라가서 같이 맞아야 되겠어요 음, 중국 당면 <웃음> OOS님은 독감 때문에 아무것도 안 땡겼는데 홍사운드님 드시는 거 보고 입맛이 도는 거 같기도 하다고 다행이네요 아, 망망랑이님은 런닝머신 위에서 보고 계세요? <웃음> 어, 최고인데요. 와. 음, 더 맛있게 먹어야지. 병원이 <웃음> 지금 책 읽고 있어요, 엄마랑 같이. 응, <웃음> 음, 벌써 다 먹어가네. 하지만. 오늘 먹을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벌써 다 먹어 간다고요? 아 사실 다 먹어 가지 않반 정도 먹었어요. 먹고 시나아 맞아 <웃음> 미안 미안. 깜짝 어, 놀래갖고 달려왔잖아. 아 <웃음> 그럼 좀덜어갈래요 뭐? 아니 나 나는... 돌아가고 밥을 좀 비벼 먹을까 아빠, 아니, 나 아니 나애기책읽가주고 있으니까 또한입 음, 음. 먹고 갈래 근데 아까 너무 줄였나봐 비벼 먹을 소스가 사라졌어. 어? 괜찮아요 우리 불닭소스 넣고 한번 비벼먹을까? 아 그럴까? 어 맛있을거 같아 불닭비빔밥 불닭 응. <웃음> 어침 나왔었다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먹으면 응. 더 맛있어 응. 오늘 떡볶이 말고 또 하나가 준비돼어요 케이크를 먹을 건데요 응. <웃음> 오늘 좀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응. 응. 어 이거 밀떡이에요 맞아요 누들떡볶이라고 해서 어. 좀 이렇게 길쭉길쭉한데 밀로 만든 떡볶이, 그죠? 응 음. 음. 음. 한번 뒤에 읽어봐드릴게요 음. 떡은 밀가루와 정제소금 이렇게 들어가서 만든 떡이고요 음. 아, 완전 밀떡 근데 저는 예전에는 쌀떡이 좋은 떡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쌀떡볶이는 좀더 고급, 밀떡볶이는 약간 좀 아래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그냥 둘다 다른 매력이 있는 거였어. 그래서 요즘은 밀떡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쌀떡은 이 속까지 소스가 잘안 배더라고. 그래서 이 속까지 소스가 잘 배는 밀떡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유튜브 시작하고 싶은데 형님 따라서 리얼 사운드 하기에 늦지 않았나요? 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따라하면 성공하기가,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성장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짜 그냥 영상이 똑같으면 잘 알던 사람 거 보지 새로운 사람 걸 굳이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장점을 잘 찾아서 그 장점을 활용해서 나만의 개성이 좀더 묻어있는 그런 리얼 사운드 먹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훈이는 엄마 영훈이요 먹방 말고 다른 컨텐츠도 생각 중인데요 아직은 음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두드러지는 장점이나 매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직은 그냥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저도 준비가 되면은 또 새로운 컨텐츠도 하게 될것 같아요. 응, 음, 오늘 진짜 그냥 소통입니다. 홍사운드 구독자분들과의 소통. 음. 응. 배. 배. 이번에 이번에도 배? 토마토 한번 먹어볼래? 엄청 맛있는데? 배한번 배 줄까요? 여보, 그럼 응, 요거한번 닦아줄래요? 밥, 밥을 도 배. 배. 아, 네. 여우이는 배. 배? 알았어. 아빠가 배. 배잼 맛있게 발라줄게. 여우니는 아까 여기도 배 발고, 여기 더 푸는 거. 아 여은이도 덮는 걸로 해줘? 아, <웃음> 크게 먹을 거야? 알았어 응. 배 <웃음> <웃음> 엄청 부르겠는데? 배 터지는 거 아니야? 여은이? 밥을 제가 좀 여기 다 먹을게요 <웃음> 떨어졌어요? 그만 어? 여은이 이렇게 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냥 하나만 먹을 거야? 그만. 두 개로 안 하고? 아니 두개 할게요 괜찮아요?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 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 영희가 이따가 뽀로로밴드 붙여. 엄마. 엄마 뒤통수에 뽀로로밴드 붙여줘. 응 음, 음. 고마워. 영희 이렇게 반 접어줄까 그냥? 아니. 응. 음. 빵 하나 아. 더 해줘. 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를 다 발라야 된대 잼을. 그럼 다 발라줄까? 조금 음. 기다릴래? 응. 자, 오늘 이거 사먹으면데 짜파구스. 응응 맛있다. 이거 음, 멀쩡. 가격도 뭐 괜찮고. 맛있지. 응. 이만큼 면 됐다. 됐다? 어. 응. 이 먹자. 자전 쩐쩐쩐 쩐. 자전. 그래 음, 맛있게 먹어요. 응. 여기다 새우를? 아, 어. 새우랑 여우나 어, 조심 세훈이 여운이꺼 세훈이 여운이꺼야? 응. 여운이 여운이꺼니까 조금만, 조금만 넣을게 여운여운이꺼 여운이 여운이가 그러면 넣어줄래? 응 그래 여운아 잼좀 하고 아먹을게아그래 토마토잼 진짜 맛있다 아, 나도 먹어볼래 <웃음> 어운아 어. 어, 많이 넣어 많이 어, 많이 넣어 <웃음> 조심하고, 뜨거운 거 조심하고. 오, 됐다. 요 정도면 된것 같아. 아, 조금 더 넣어줄래? 언제 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응. 여은이 기준에선 많은 건데. 여은이 한 주먹, 한 주먹. 여은이 한 주먹. 한 주먹 가득. 어, <웃음> 좋다, 좋다. <웃음> 잘 먹을게요. 향한번맡아봐야지 응. 밥도리가 향이. 어, 장난 아닌데? 야이, 야이. 오, 냄새 좋다. <웃음> 뭐랄까? <뭐라고>? 내근 <웃음> 좋아. 냄새 좋다. 펜더 <웃음> 아, 펜더다펜더 파레카르. 파레카. 맛 어. 응. 어. 응, 응. 요요밭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어 그렇죠. 응. 아, 한 번만 더 넣어 줄래요, 여원아? 여원아, 좀만 더 넣어 줘. 응, 응. 여기 아빠가 갖다 줄 어. 여기 선택해 보자. 아 됐다. 숟가락 줄거그랬다 고마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슬리 가루 뿌린 것 같은 느낌. 음. 비주얼이. 맛있어 보여. 음. 먹을게요. 응. 먹게요. 엄마 내려 내려올 때는 빵 내려놓고 빵 식탁 쟁반에 놓고 응. 내려가면 아빠가 빵을 주는 건 어떨까? 응. 응 이렇게 조심 조심. 응. 여보 나 천재 천재적. 반반잼이야 어, 이렇게 자! 맛있게 먹어요 맛있어, 엄잘 먹겠습니다 똑같아, 똑같아 응, 엄마는 이렇게 잘먹었게 누룽지 해서 먹으라고요? 여기 아, 살짝 이렇게? 어, 한번 해볼까? 엄마, 엄마 타고 싶었어 그... 엄마, 뭐, 뭐? 아, 요건듬든상해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 포도잼이랑 여기 바다 모음 응. 든든상에 네이버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메뉴 떡볶이 였어요 즉석 떡볶이에 중국당면 먹고 지금은 불닭솥에 밥 비벼서 먹고 있습니다 바다 모음 재료들 넣어서 소리 완전 군침도네요 아 치즈 넣을까 치즈? 치즈 좋아 눈꽃치즈입니다눈꽃치즈 뚜껑을 닫아주면 완벽. 장난 아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뚜르두든 어때요? 와.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치즈. 어 이거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우와 음. 누룽지 어 장난 아니다 나좀 볼거야 여기 봐. 누룽지 들어도요? 어 제대로 제대로 만들었어. 살짝 어 좋아요. 내가 먹어야지. <웃음> 아 그래? 그런 큰 그림. 어, 어 그래요. 맛있어요? 음. 맛있죠. 아, 여보. 어. 이따가. <웃음> <웃음> 이거 효과가 어마어마하구나. 어 바다 향이 장난 아니에요. 약간 새우감 맛나요, 고 <웃음> 너무 넘어지지 않게 조심. 라짜자짜자 라라. 이 어머니가 앉아서 응. 너무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어? 정신 없으지 않아요? 아난 좋은데요. 아 그래요? 응. 음, 야근이도 음. 같이 이렇게 보니까 좋죠. 응? 안 좋아요? 응. <웃음> 어, 왜? 심심하지. 왜안 좋아요? 아 응. 어, 심심해. 응. 그 아빠 이거 끝나고 얼른 끝나고 놀아줄게. 응. 책. 응. 책 읽어줄까요? 응. 응. 어떤. 아빠 저거 안.. 겨울을 상상해봐 아직 안 읽어봤는데 그거 같이 읽어볼까? 응 그리고 여은이가 골라이것어 어? 여은이가 골라는 것도? 응 그래 여은이 이제 날시에다응0시에다요 응, 여은이도 먹어볼래? 아니 매워 맞아 매워 아, 여보. 근데 그 향이 장난 아니다. 그죠? 응. <웃음> 너무 맛있어. 완전 새우깡 약간 그런 맛에 그 응. <웃음> 김맛. 엄마 까. 엄마 그거 먹으려고? 응. 엄마. 아, 어, 우리 유자 타 먹을까요? 유죠 응. <웃음> 배 <웃음> 터지면 <뱉어지면> 안 돼. 배 <웃음> 터지면 <뱉어지면> 안 된대. <된데>. 배 <웃음> 터지려고 그러는데왜 응. 엄마가 왜국가 먹어? 어? <웃음> 뭐, 먹고 싶어 <웃음> 응. 여 오늘 도빵 먹지 않아. 아니, 엄마는 내일, 여운이 저녁에, 내일 저녁에 엄마 이거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 조금만 탔다 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빠 빨리 여운이 거갖다 주세요. 응? 엄마가 닫아줄게 응. 아 그거 닫아달라고요? 응, 응 알았어 아빠 요거 마시고 닫아줄게 응. 왜 왜? 주식아 왜, 줘왜왜왜왜왜왜왜왜왜어 너무 좋다 <웃음> 왜? 아빠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아빠 거는 이거야 아빠 거는 이거야 저거인데 아 그래? 아빠? 뭐야? 나무늘보잖아 응 아빠는 나무늘보야 <웃음> 아빠 나무늘보야? 아니 아빠는 나무늘보야 펜다해 펜다해? 알았어 나는 아가할게 아가? 아가? 여옹이 내일 엄마가 이걸로 맘마해줄까? 네, 여옹이가응 알았어 <웃음> 구입처 든든상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든든상회를 검색해주시면, 어, 오늘 먹었던 이 토마토 잼도 구매하실 수 있고, 여기 있는 그 바다 모음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선물, 선물용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입덕하우스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그 기념으로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주셔가지고 케이크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혼자 먹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같이 먹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음, 여러분들도 돼지라는 생활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어, 좋아요또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안 네. 떨어지게. 시작. 찍어줄게. 아, 이렇게? 어떻게 찍어? 이렇게? 엄음 엄마도 엄마도 엄마 엄마도 엄마도 엄마도 아니야음되게 촉촉하다 빵이 엄마도 아, 엄마도 어, 응. 엄마 엄마도 엄마도 <웃음> <먹어>? <웃음> 음. 엄마는 큰거 줄게 <웃음> 엄마는 안 먹어도 내일 아침에 영원이랑 같이 어? 먹자 그래 내일 엄마랑 같이 먹는면 어떨까? 먹으니까 엄마도 아, 아빠도 요거한 조각만 먹을게 엄마도 안 먹고 참았다가 영원이랑 같이 먹을래 영원이 이제 참을 거예요 음, 우리 치과 했으니까요 네. 음, 빵이 되게 부드러우면서 촉촉해 어, 음. 아빠 이제 그만 먹어 구만 뭐 먹을까요? 응 <웃음> <웃음> <웃음> 알았어요 아, 그래. 책을 읽어주러 갈까요? 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